WHA- <laughs> 어? 우리 팀에서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? 아이고. 이거는 쉽다 하나 둘셋 둘, 근데 오늘은 나도 오늘 보고 혜인 언니가 어차피 혜인 보고싶어서 아니야 나 애교, 아, 어, 그래? 나 애교 마, 없지 아왜그냐 어, 왜. <웃음> 보여주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그면어떻해 <웃음> 나하고 있어 여러분 저희 남은거 보고 힘내세요 <웃음> <웃음> 우쭈쭈 콘텐츠 <웃음> TV입니다 <컴퓨터> <웃음> 나도 될것 같아 약간 짧고 굵을 것 같아 어, 어, 야, 잘 먹네! 진짜 잘먹 진짜 다 마신다고? 더칠 수도 있겠다 오! 대박! 13초 전 네? 포기하겠습니다 <웃음> 펜이 언니가 갖는 걸로 <웃음> 애썼다 염씨 13초 이건 두고두고 두고 마셔야겠다 네. 자, 소빈님 시작해주세요 준비! 시작! <웃음> 얼마나 <웃음> 이기고 싶으면 <웃음> 설빈아, 우근차근이 집중해서 마시면 될 겁니다. 어이거 뭐야 이 뭐야? 마신다. 이거 뭐야. 야 대박. 자 방해 공작이 들어가요 염수에. 와 너무 신기해. 대박. 이 어떻게 저렇게 마시지? 이거 <웃음> <되겠어>! <웃음> <웃음> 진짜? 내가 겼어 내가 이 대박. 이거 내가 봤을 때 빨리, 빨리 준비. 준나요근나 잘. 네. 준비, 칠. 아 진짜 웃겨. 오, 일단 꼭 이거 제일 아! 머리 먼저 뗐어요 지은 언니. 안뗐 어, 오 소연 언니 분발. 오 음, 지은 언니 조금만 있네, 조금만 있네요. 빼기면 안 돼요. 소연 언니 거의 뭐 박살 내고 아! 있습니다. 오 지은 언니 준비, 지은 언니 준비. 아 이거 재밌 우리가 이걸 제일 잘하는 멤버를 한번 정해보는 거야. 그래. 어, 그래서 음, 그 사람이 이걸 뺏는 거지, 최후로. 그래. 이거는 이제 아. 다찌를 이거 주실 건데요. 아. 이거를 이제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레몬을 드셔야 돼요. 어, 근데 맞다. 레몬 먹고 나서 웃으시거나 막 여기 경련 일어나면 안 돼. 그냥 무조건 목표정으로. 완전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, 알겠죠? <웃음> 속재밌아 이거, 아, 이거 시끄러운거 어, 듣고 어, 어, 어, 어, 어 이거, 이거 재밌다준누구왜 이렇게 신나 경, 살, 살 경, 아, 경, 창 경창 경찰 청창살 경찰 청창살 참치꽁치찜 뭐지 지참 당, 당, 당, 지, 공, 그 개, 지 치꽁지찜 참치꽁지찜 참, 샵, 치, 치, 꽁, 오, 지찜 <웃음> 샵, 치, <찌반>. 간, <웃음> 참치, 꽁, 샵, 치, 꽁, 통, 시, 지, 찜자 <웃음> 다시 자 샵, 치, 통, 시, 지? <웃음> 어? 마치 참 대박이다. 참 시통시집 참 시집. 자 이제 돌아 주세요 시집 돌아어나못 알아들었는데? 어 그래도 해야 돼안들한 번만 다시. 아한 번만 한 번만 다시. 시통시집 아무 소용이 없죠? 잡채 통보집. 응? 잡채 통보집. 잡 초. 아귀 진짜